지금부터 웹개발자의 필수 조그인 웹브라우저 개발자 도구, 쇼츠 연재를 시작합니다 크롬에서는 메뉴 도구 더보기 개발자로 실행하거나 웹페이지에서 오른쪽 클릭 검사를 누르면 개발자 도구가 실행돼요 엘리먼트 탭에서는 HTML과 CSS를 분석할 수 있고 콘솔 탭에서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자 소스 탭에서는 자바스크립트 디버깅을 할수 있고요 네트워크 탭에서는 통신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요. 퍼포먼스 탭은 성능을 튜닝할 때 사용하고 애플리케이션 탭에서는 웹을 앱으로 만들어주는 강력한 기능들이 모여 있습니다.